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치매 병력자가 식사 중 삼킨 장애로 사례가 걸려 질식사하였다면 제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우체국 제2014-8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회의 판단 피보험자가 식사 도중 사례가 들려 사망한 것이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사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식사 도중 사례가 들리는 것은 누구나 이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이러한 경우 대개 신체 방어 기전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바로 기침 등을 통하여 흡입된 음식물을 배출하게 되므로 생명을 잃을 정도의 중한 사고는 아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당시 섭취하였던 음식물은 정상인에게서는 기도 폐쇄를 유발할 만한 요인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음식물이 피보험자를 질식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피보험자가 앓고 있었던 치매, 해렴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 등의 체질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으로 피보험자는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또한 해당 보험약관 재해 분류표에는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유사 분쟁 조정 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